네, 비 맞고 나서 여기 쓰기위 인데요 이쪽으로는 비가 잘 안옵니다 날씨그림도 이쪽 조금 밖에 못맞았어요 느렇게 내놔서 날씨그림로 음, 조금 탄 듯해요 탄네요 아쉽다 저는 상인이구요 아가에요 송혁구 짐저녁으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고 하더라구요 유럽점 삼 우리 거리대에는 2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화분 두 개가 들어가기, 조그만 게 들어가는 게땅이에요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제 요거는 비을안 맞춰줬어요. 방을분난들기 때문에. 근데 괜히 맞춰줄 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송아가루가 하나도 안날라갔더라고요 여기는 길거리대. 이거는 티에. 커피방을 봉납. 원종생활복장. 다 들고 가던 아이는 사라습니다 근데 깜빡했네 여기는 다죽어거든 날씨가 건조했다는 거잖아요 화이트 요기는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기간또 지났네 가을에 해줘야 돼 생크림 같아 요거는 음. 음. 마지막 물다 빠졌어요 여기서구멍여기그 뚜껑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불을 맞아가지고 얘는 이제 얘, 얘가 이렇게 다글다글 나오고 있어 부리또자 철라로몇개다 했잖아요. 블루에색이 빠졌어요, 또. 근데 얘 계절금 생인 거예요. 계절금 생됐어요 여기 있으니까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이 요런 대에 뜨거우면 입장이 요렇게 타는 거예요. 얘도 뚜껑은 걸리는 데서, 뚜금이 닿으니까, 이렇게. 아니, ᄀ, 아니, ᄀ. 얘가 라일라합식킨 거예요. 요것도 2019년에 합식한 거죠.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이제 벌써 빌라 그러잖아요. 나머지로 이제, 또 뿌리 잘 내리고 그러면 어차피 좀 맞췄으니까 뿌리 제대로 내리겠죠 흙이 땅이 여기도 방원종방 여기 여기 생명점 뭐보였데 이게 요거 이뻐지고 있죠 옛날 모습 찾아가겠죠 목대도 보세요 세월의 흔적 얘도. 오래된 거니까 요렇게 얘의 예, 이름을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눈가리행거또 여기는 또 이렇게 염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은, 별의 눈물 의 눈물 또드려 놔야 돼요 너무 햇볕에 놔두면 목대가 생겨갖고 올라오면서 너무 뜨거우면 얘가 꽃안 피어요. 여기는 뚜껑 안 열었어요. 얘들은. 얘는 이제 비를 안 주니까 돌기도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블루 컬스던가, 입장도 많이 커졌고요. 또저쪽 거는...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헬멧이 있 이거는 휴멧이스어요이있 이거는 헬멧이 찰칵한 거 같아요. 스 이큰 음, 안소리 방울 뿐랑디지 스텔라가 애기였는데요. 엄청 커졌어요. 조금의 손톱만 했는데, 한 3배는 커진 것 같아요. 음, 요거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또 안나 네 선녀배 선녀배 선녀배 블러처스 레드온 빛이 레드온 빛이 많이 컸어요 그래도 손톱만 했는데 겨울에는 옛날처럼 색깔이 아직 많이 안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올라가서 떨어졌지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도 쭈글거리네 비를 안줘서 요번 비는 얘네들도 안줬거든요 얘들 파키들 때문에 다시 파키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덮었어요 이쪽도 안 열었어요 요거는 너울. 요거는 나울. 잘 도울어도 돼. 다이 아, 예. 아 생각 같아. 문구. 마로로니 아, 저기에 브레이드철라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창이 커가지고, 팔이 안 닿아요. 사진을 찍고 싶어도 다리가 아야지. 그리고 줄줄이 매달려 있는 페트병의 아이들.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예. 타이어필라 네. 근데 좀안 꺼냈어요 <웃음> 꺼내기 힘들어요 백봉 2두짜리예요 색감이 애써지는데 속상한 인지 생겼어요 또도 아직 밖에다 놔두고 있어요 입장을 안 띄고 있어요 음... 애가 뭐... 이름이 생각나요? 얘는 애는... 몬타니야 애... 몬타니야 몬타니... 얘는 애는... 매비나금 인데요 이거... 백스토리 님이 예전에 저 선물 주신 거거든요 음. 요거는 에본이에요 에본인데 못생겨졌어요 얘도 못생겨졌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로우가 여기 제가 따줬어요 못 자라서 얘좀 보세요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서 그래요 보일러가 쉴새 없이 돌아가면서 뜨거운 바람이 여기로 차고 집 안으로 가스까지 들어와요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있게 선풍기를 틀긴 했는데 여름에는 문을 못열것 같아요 이쪽에는 치워야 될것 같아요 안으로 들여야 될것 같아요 계속 가스 냄새나고 음 여기 머스탱 어지낌 쬐거난 거, 손톱만은 좀 크라고 빗물 좀 맞췄어요. 얘는 수정처럼 예뻐지고 있네요.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하면서 자국을 지금 집어내주고 집어어주고 있어. 얘가. 흙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엽 정리하고 뿌리 있는 데다 흙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 이꽃이도 하나 뭔지는 몰라요 석연한가석연아 서견아 같은데 석연아가 하나 뽑힌 얘는 호우이... 팔이 안자라가니호이 뭐가... 요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이름이 이름, 아주 좋야 되네, 내놨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쪼꼬든가? 쪼꼬든지 이름이 생겼네. 이름표도 다 없어지고. 울라가 왜 실세 없이 돌아갈까요? 뭐를 작동을 잘못해놨으니까. 실새 없이 돌아가는거죠 들리시나요? 금방 돌아갔는데 또 돌아가죠 들어갔다 쉬었다 쉬었다 이러면 안되는데 그죠? 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아 가지고 흔애들 한개 넣으면은 늘 자리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트하트요.